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14일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현대공업입니다 고가는 4%네요 현대자동차가 GM 인도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 법인은 GM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텀시트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을 인수하면 연간 생산 규모는 9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대공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서 프리미엄 내장재를 공급하는 현대공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 비트나인 입니다 오늘 고가 5.6%네요 챗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내용 볼게요 과기부가 이달 중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8부 응선을 넘었다고 하네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그래프 DB 기술은 챗봇 개발의 필수 조건인데 비트나인이 그래프 DB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업체로 기존에 상승했었고 오늘도 그 내용이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이글루입니다 고가 8%네요. 챗봇 관련해서 보안 서비스 기능 개발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검증된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안 담당자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AI 탐지 모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AI 모델 확대 적용 및 개선 과정을 거쳐서 4월 초 시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한컴이드입니다 고가는 1.2%로 찔끔 반응이 있었고 오늘 하루종일 금관련주인 엘컴텍 IT센이 강세를 보인 탓에 한컴이도 금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한컴이드는 과거에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자 한컴이드가 아로아나 금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고 이 점이 오늘도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 앱을 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HLB 글로벌입니다. HLB 글로벌도 금관련주로 엮이면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4%네요. 22년도에 금광개발 사업 진출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금관련주는 전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과 함께 금값이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엘컴텍이랑 아이티센이 하루 내내 강세를 보여주었고 엘컴텍은 추천주로 하루 만에 29% 상승 나왔습니다. 2월 중순부터 크게 갈수 있는 자리라고 반복 언급 후에 추천 나갔고 엘컴텍 역시 역돌초 추천에서 예상 흐름으로 상승해주었습니다. 1250 안착하면 큰 상승 가능하다고 했고 어제 1250 위에서 마감해서 종가 베팅 재추천했습니다. 목표가 1700 가까이 간다. 적중했고, 상승 예시 종목처럼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었습니다.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별 반응은 없었고, 테슬라 레이더 옵션 관련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내용 볼게요. 테슬라가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출고했는데 전작과 달리 전면에 두개 카메라를 장착한 가운데 레이더 센서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사의 레이더 이벤트 기록장치를 공급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제노 포커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8.5%네요. 김성학 교수가 개발한 암세포 사멸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김성학 교수는 제노포커스 기술자문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김성학 교수팀이 암세포에만 약물 전달이 가능한 클라트린 조립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독소 단백질을 연결한 클라트린 조립체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으나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다음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오늘 고가 9.3%네요 자체 개발 중인 교육용 챗봇 첫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에듀챗봇은 문장 생성과 독해, 이해, 요약, 번역, 질의응답 등 기능을 활용해서 교육에 법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에듀체포의 기존에 개발한 초개인화 엔진 지식 추적 기술을 융합해서 AI 학습 매니저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고가 1.6%로 찔끔 반응이 있었네요 투자사인 베스텔라랩이 사우디의 스마트 주차 및 스마트 사업 인프라 구축 예정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베스텔라랩 대표는 미래 신도시 네옴 시티 프로젝트에 베스텔라랩 고유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입 적용하기 위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JC케미칼입니다 오늘 고가 5.5%네요 인도네시아로 수주지원단 파견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JC케미칼은 인리에 토지를 보유 중이고 그 점이 부각되었네요 내용 볼게요 정부가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았던 인도네시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보낸다고 하네요. 히림도 인도네시아 수주지원단 파견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1%입니다. 원팀 코리아는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서 인프라, 항공협력 및 도시 첨단 기술까지 패키지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히림은 네옴시티 수주지원단 참여기업으로 공항 실적 세계 2위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현대무벡스 역시 원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 참여하는 기업이고 16일에 뉴 시티 협력 포럼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주 지원단에 스마트 시티 관련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SAMG 엔터도 원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 참여하는 기업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네요. SAMG 엔터는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업체 그리고 영상 컨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중으로 루나 협력 관련 비전을 인도네시아에 제안한다고 합니다 네옴 시티 관련 일정은 15일부터 19일까지 라고 하니까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YTN 입니다 인수 이슈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네요 다음 일진정기 입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인터배터리에서 발표를 앞둔 기대감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일진전기는 장중상한가 찍어줬습니다. 일진전기는 송전, 변전 및 전력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종합중전기 1위 기업으로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17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고에너지 밀도의 실리콘 합금 음극제 개발 성공권에 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일진정기 상황과 갔다가 3시에 상 풀렸고 3시 2분에 해명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하락 나오면서 오늘 종가로는 5%대로 마감했네요 해명 내용은 보도된 음극제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인터배터리에 참가해서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긴 하지만 개발에 성공해서 상용화한 단계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당 내용도 참고하세요. 다음 엠플러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3%네요. 2차전지, 리튬, 전고체 배터리 일부 강세였고 엠플러스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엠플러스의 세계 유일, 세계 최고 기술력의 내용이 부각되었네요. 다음 키이스트와 SMCNC입니다. 하이브의 매각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찌라시로 올라왔고 키이스트는 고가 18%로 큰 상승 나아주었고 SMCNC는 고가 6.6%입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최근 하이브가 SM 경영권 인수를 도연 포기했는데요.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보다 비핵심 자산을 인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찌라시에 올라온 SMCNC와 키스트라고 하네요 SMCNC는 국내 최고의 MC 라인업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키스트는 드라마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확보해둔 데다 배우를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하이브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저출생 관련 뉴스와 기존 일정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고 오늘은 별 반응이 없었네요 한 총리가 그간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국무위원들은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 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위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일정도 참고하세요 2월부터 있었던 기존 일정과 동일합니다 아가방컴퍼니 최근 추천주였고 23% 상승 나온 종목입니다 월봉 역돌 초흐름 복습하세요 다음은 유니크입니다 오늘은 별 반응 없었고 수소차 관련주 일정으로 전일에는 범한 표혈세리지라시로 올라왔었고 오늘은 유니크가 올라왔네요. 일정 한번 다시 체크해볼게요. 14일인 오늘은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화 보급 지원단 출범 15일은 한국과 네덜란드 수소정책토론회 개최 16일은 수소특화단지 운영 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일정입니다. 14일 일정은 오늘 완료되었네요. 환경부는 오늘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등 수소상용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장중심 수소상용화 보급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인 수소광역버스를 포함해서 수소버스 700대 그리고 작년 11월 출시된 수소화물차를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100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니크는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수소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인 이지 추천주였고 27%에서 37% 상승 나왔네요. 11,500원까지 간다고 했고 초과 도달했습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 최근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수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3월 14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